어우 <웃음> 나왜 이렇게 못해 오케이 <목소리도> 저것도 SSS로 나가나 보다 아한번말을줄게어게 <목소리도> <말하는> <목소리도> <너무 목소리도> 말했는데? 다시, 다시, 다시. <웃음> 아 알겠어 다시 해도 돼아나 이거 R이 너무 애매하다 날아가자 나한 번만 더해나한 대만 때리면 나 그럼 나갈게 와 <목소리도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거잘 기억하기 아. 두 개씩 두개두개두두 개면 걱정만 깜밤이다렌스로슨 가까이 있어. 아이바이고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이야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여기. 여기, 여기. 아니, 여기 있잖아, 여기. 아, 아! 아! 어, 맘이... 아이, 여기 있잖아, 저하 아! 이 아, 야 뭐야, 아이, 흰색이 다몇번 있어. 아이, 아이, 아흰 아, 아, 아, 아, 다시, 다시. 아, 아, 아, 는거 아, 아, 어무새끼 오무새끼. 아, 이봐. 지붕이 데 가예. 아, 이 <웃음> <라이브. 웃음> <웃음>